안녕하세요 품의아침 입니다 어, 시티즌 로만선에 이어 문페이즈 어, 특집 세번째 시간입니다 20만원 미만의 문페이즈 시계를 찾던 중에 또 독특한 모양을 갖춘 어, 가성비 좋은 문페이즈 시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 시계 이름은 헨리 런던 나이츠 브릿지 입니다 어, 검색을 해보시면 동일 디자인에 그 흰판에 가죽 혹은 골드 케이스나 옐로 우 케이스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 소개하는 청판이 가장 그 대중적인 색깔인 것 같아서 이 모델을 골라 리뷰를 했습니다 헨리 런던 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생소할 텐데요 아니 많이 생소할 텐데요 브랜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케이스 사이즈는 어, 대략 39mm 그 다음 두께는 약 12mm 입니다 그 다음 무기는 아, 무게는 이게 원래는 메쉬밴드 인데요 제가 가죽 줄로 이렇게 줄질 했는데 메쉬밴드 착용시 80g 이하로 매우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러그 사이즈는 18mm 그 다음에 러그투러그 요 길이 러그투러그는 48mm입니다 이 글라스는 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떠있는 도명 미네랄 글라스고요 방수는 어, 3기압입니다 방수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생활방수 수준인 것 같아요 무게나 사이즈는 제가 실제로 측정한 것보다 약간 어,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시계 모습과 디자인을 좀 보겠습니다 다이얼 색깔은 어 짙은 남색이지만 이렇게 불빛에 반사하면 약간 쨍한 느낌의 청색입니다 어, 다이얼에 어, 하얀색 글자로 어, 글자가 프린팅되어 있고요 시분침 모양을 보면 음, 날카로운 소드핸즈 모양이고요 특히 시침 부분을 보면요 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저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날짜 인디케이터 끝부분이 여기 보시면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날짜를 반원형으로 감싸,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날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티즌의 그신문페이즈 모델의 날짜, 인디케이터 모양과, 어, 매우 비슷합니다. 그 다음 여기 는이 헨지에 야광이 발려져 있는데, 어, 야광의 어떤 성능은 약하고, 지속시간도, 어, 얇, 얕은 편입니다. 다이얼 전체적 디자인 보면 이 11시 방향에는 음 요일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1시 방향에는 지금 마치 그러니까 3월 월을 나타내는 네모난 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시 방향에 이 달을 나타내는 그 문, 문페이지 모양이 있는 반원형의 홈이 있습니다 인덱스는 전체적으로 어, 양각의, 양각의 바 인덱스고요 이 12시 방향에만 어, 아라비안 인덱스입니다 케이스를 좀 살펴볼게요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어, 유광이고요 그 다음에 음, 이 용두를 좀 보시면 초점을 좀 맞춰서 이 용두를 보시면 여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그 월을 조정할 때 그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제 월이 앞으로 움직이거든요. 케이스 뒤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헨리 런던이니까 여기 이렇게 헨리라고 써있고, 여기 보면 인 n g r 브유 e u r g 메시지" 히얼그래서 보통 이걸 시계를 선물할 때 자신이 이제 보내주고 싶은 메시지를 여기다가 레이저로 각인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여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인쇄가 된게 아니라, 지금 여기 비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떼어내면 당연히 여기 있는 글자도 어, 비닐에 인쇄되어 있으니까 어, 없어질 없애, 없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시계 이름 나이 마 브릿지라고 되어있고 어셈블드인 차이나 조립은 중국에서 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방수 3ATM 남다 재팬 무브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무브먼트와 어, 시계 조작법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시계는 일본에 무브먼트가 들어갔는데 아마 시티즌에서 만든 무브로 어, 추정된다는 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시계 조작법은 매우 쉬운데요 이 크라운 용들을 한번 이렇게 뽑고 용들 이렇게 한번 뽑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위로... 한번 위로 이렇게... 아 지금 두 번이 뽑힌 거고요 이렇게 위로 돌리면 여기 있는 문페이지 모양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돌리면 이렇게 날짜 인디케이터가 12, 13, 14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용두를 2단 뽑은 상태에서 크라운을 이렇게 2단 뽑은 상태에서 그 다음 돌리면 이런 식으로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용도를 24시간 돌리면 은 여기 있는 11시 방향의 요일도 어 같이 바뀝니다 지금이 토요일이니까 얘를 이렇게 쭉 돌리면 지금 토요일에서 날짜가 이렇게 일요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1시 방향에 월을 바꾸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날카로운 것으로 여기 파져 있는 요 홈, 거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있는 이 월이 움직이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얘를 누르면 지금 마, 마치 3월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한번 누르면 자, 에이프 4월. 자 5월, 자 이런 식으로 예, 바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노멤버 지금이 3월이니까 다시 예 이런 식으로 시계 조작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이 시계에 대한 제 개인적 개인적 의견과 그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헬리 런던 이라는 시계 브랜드가 많이 어,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 저도 올해 에, 올해 한 1월달에 백화점 시계 구경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서 좀 알아본 결과 그 영국 브랜드 있는데 디자인만 영국에서 하고 제조는 그 중국에서 하는 그 정통 시계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또 깊은 브랜드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를 리뷰하는 이유는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입니다 저렴하다고 뭐 다는 아닌데 디자인적으로 이쁘고 그 다음에 이 시계 사이즈가 이제 39mm 라고 하는데 이 헨리 런던에 30mm 대 시계가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30mm 대시계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가 차기에도 크게 부담 없는 사이즈라서 그런지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커플시계로 이렇게 많이 추천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게 어 20... 음 온라인 가격 기준으로 한20 미만이거든요 10만 원대인데 어 시계가 사실 그100 이하면 많이 비싸다고 하지 않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50만원 이상도 선뜻 구매하기 조금 힘든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시계 리뷰는 30만원을 안 넘는 선에서 하려고 하는데 쿼츠 쪽 문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쿼츠 어, 쪽에서는 시티즌 문페이지 모델들이랑 저번에 소개했던 로만손 문페이지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문페이지 시계가 없습니다 어, 물론 저가시계 문페이지 모델 중에 전자시계 있는 문페이지 모델이 있거나 혹은 뭐 중국에서 만든 시계 그 다음 정말 그 만듦새가 조잡한 중국 시계에서 만든 저가시계가 있는데 이런건 조금 시계 리뷰하기 좀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 헨리 런던 문페이지 시계는 이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음그 경쟁력이 있어서 백화점 같은데 입점되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도 안 팔리면 은안 팔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격도 괜찮고 어 디자인도 충분히 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백화점에 입점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좀더 지켜봐야겠죠 이 시계가 중고나라 장터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장터에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린 시계 모델들이 장터에 많이 있거든요 그 헨리 런던 시계가 이쁘고 가격도 접근 가능한 모델이 많아서 앞으로 한두 개더 다룰 생각입니다 착용감의 측면에서 요즘 많이 팔리는 다니엘 웰링턴보다 이 헬리 런던 시계가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그 쿼츠 무브가 들어간 문페이지 모델을 오늘까지 4개 했는데요 어, 세이코의 SRX 시리즈도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지만 어, 소개한 리뷰 영상도 많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소개할 필요도 없고 가격이 100만원에 육박해서 제가 지향하는 저렴한 시계 리뷰 소개에서 좀 벗어나서 일부러 안 했습니다 다음 소개할 모델은 그 T-cell에서 나온 신제품 두 개를 다룰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 버튼 어,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계생활 하세요 이만 리뷰 마치겠습니다